공도입니다. 경도. 해양 펜션 가요? 돌문화 잡겠다고 찾아온 여수 해양 펜션. 아 남도 너무 멀어요. 정말 힘들게 왔습니다. 펜션의 규모에 따라 인원 제한은 천차만별. 밖에서 볼 때는 이글눈줄 알았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어머 이게 웬 훈훈한 비주얼이야. 게 생겼구나. 세상에 어 들어올 땐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 땐 마음대로 안 될걸? 그야말로 나만의 공간에서 먹고 마시고 낚시하고 밥, 물, 술, 약, 미끼, 낚싯대 죄다 싸워야겠지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간다고 어, 어이, 7월이 문어 낚시 시즌인데 왜 이렇게 춥냐 문어 낚시 1도 모르는 밥 쓰리 문어 많이 잡아본 친구 믿고 온 각오 한마디 들어볼까요? 오늘의 각오는 네, 아니 이게 뭔 소리야? 기 문어 마리씩 잡을 거 문어 선수들 마음속으로 욕하네요 나는 뭘로 해? 왔어 왔어 <웃음> <웃음> 문어가 올라옵니다 왔어 왔어 왔어 왜왜왜왜 올라와 봐야 할았 아, 아닌 그래. 것 같은데 아니, 아니. 오 철이 때 휘는 거 보소 아니. 오 왔다 멍우 우와 와를쭉 뽑는구나 안돼 살려 엄마들 꼭게 놔줘 나좀 놔줘 야아 적었어 아, 땡기지 마 땡기지 말라고 아니다 아이고 저기요 잠깐만 잠깐만 나 화나면 무섭다고. 선생님 저를 놔주시면 제발 아이 돼지같은거가 안되듯 아이구위에 예, 나를 이렇게 내놓은데 이시야 아우 난 내가 도둑이 하냐고 일만 더 빨라 문어 잡아볼래? 커피 마실 사람 커피 타임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문어 한 마리 잡고 한건 했으니 여유 좀 부려볼까요? 전문 커피숍 못지않은 이 도구들은 뭘까요? 우리 집에도 저런 건 없는데 갑자기 우후. 뛰쳐나오는 점프리 우후. 문어를 잡은 밥트리. 이야 <웃음> 대박. <웃음> 어 이렇게 기쁠 수가 인생 첫 문어야. 물릴까 <웃음> 봐 무서워. 머리 잡아, 머리. 됐다. 오. 빛의 속도로 도망갔다. 도망가는 도망갔다. 문어. <웃음> 화장실 가니 급해? 얼마나 급해? 아우 칠일 같아. 시끄러~ 아우... 일랜점 PD 역시 각자 잘하는 걸 해야 돼. 촬영이나 하라고... 오, 오, 그 씨가... <웃음> 너왜왜왜왜 왜, 왜, <웃음> <안 돼>? <웃음> 뭐야, 뭐야 뭐야 뭐야 와... 와... 와... 와... 와... 와... 와... 와... 와... 와... 와... 와... 와... 와... 와... 와... 와... 와... 와... 짠짠짠, 짠짠짠오 괜찮다. 오나 이런 종류는 쳐줘 봐봐 이야 한건 했네. 색깔 보스. 오또 먹어 올라왔. 오 아, 네. 문어. 음. 아이고 여기 아주 문어 놓다지구만. 예개 네, 먹고 있어. 지금 나온 사이에 장난. 미 걸렸다고 슬퍼하지 말지어다 그곳에 돌문어가 산다. 아이날 어, 애기를 얼마나 해먹었는지. 우와! 밤새또 잡았어, 또 잡았어. 야, 오우, 뭐... 두 마리. 문어 낚시는 애기라는 미끼를 쓰면 <웃음> 되고 화려하거나 형광색이 아주 잘 먹힌답니다. 낚싯대는 뚝뚝 바닥을 치듯이 당겨요. 그럼 문어가 쭉쭉 따라와요. 그럼 나는 문어 하나 끼. 왔어! 아 이거 우리 이 어신들이 아주 잡아뜯끼는데 그냥 나가! 아유 죽겠네. 아유 이거 다 언제 먹지? 까스! 야 초코맛 타임. 맛있겠다. 야? 예쁘다가 아니라 맛있겠다라는 문어. 아유 이게 무슨 소리야? 맛있겠어. <S> <S> 맛있겠어. o oh 마이갓바다속에 <God>. 누군가 나를 나이, 낚았다. 나이, 낚았다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어나 갑자기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? 어? 어? 우와! 우와 엄청 커! 어? 어? 오우씨 개무거! 괴물이야? 왜 이게 있냐? 이게 뭐야? 팔리안 무너져 보면 여기 저절로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! 대박이야! 예! 어지러 아! 어지러워! 야 대박이다! 그만 좀잡버들리고 빨리 통에 넣어주겠니? 컴퓨터블람이 필요해! 나 잘했지? 어! 카메라만 끄면 입질이 나옵니다. 이걸 또 켜놓으면 또안 잡을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카메라를 껐더니또 뭐가 온다? 뭐야, 뭐야? 뭐야? 뭐야? 올라오긴 하는 거야? 카메라 계속 꺼라. 계속 아니, 꺼. 다근 바리? 참치? 뭘까? 뭐지? 어 궁금해. 어 사람 바꿨어. 털이구나. 더푼푼건 털발이라는 것 오늘의 조리법은 무엇입니까? 뭐 그냥 라면. <웃음> 그냥 라면에도 문어가 들어가면 시원해. 아주 맛있는 문어라면. 문어 라면. 고컬리티의 네, 문어 라면이 네. 됩니다. 슉. 오, 어우, 살아있는 나루. 어, 아, 뜨거워, 더워, 아, 추워. 나 예쁘지? 아, 문어 이 예쁜 문어꽃 라면에 들어갔는데도 너무나 맛있어 보이지 않니? 어, 아, 이 영롱한 빛깔. 침이 꼴딱 꼴딱 넘어가네요. 다리와 몸통은 분리해서 싱싱한 대가리와 내장은 살려줍니다. 입은 될까? 아유, 화려, 뿅. 참는 시간. 리는 3분, 는 10분. 안선탕면 광고하니 들어왔으면 좋겠다 광고. <목소리> 탑심 안선탕면. <목소리> 몇 개를 끓이는 거야? 오너은두 <목소리> 마리밖에 없는데. <웃음> 그저 행복하지 <목소리> 그저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너무 작게 쪼쓰지 마. 크게 먹고 싶단 말이야. 아, 저 영롱한 발판 좀 보소. 짠득짠득 맛있어 보이네. 라면 드세요. 끝났어. 라면 드세요. 이 소리가 얼마나 좋아. 아, 금강산도 식후경. 노동주는 언제나 옳다. 아니, 니네들 근데 짬뽕 아니? 행복하는 자! 밥술 한 짠! 인생도 낚시를 닮았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르고 때로는 의도와 달리 운에 따르지만 결코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스스로 만들어 갈 뿐이죠 밥술이 생각.